그 의자에 막, 어, 어, 있었어. 아! 아! 이러고 앉아어 아, 진상, 진상. 의자에 앉아보려고 꽤나 얘를 썼는데. 앉았내다차영이 네, 차예요. 저렇게 오다 보니까 앞에 차 이렇게 원인당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세이드의 어닝에 지금 저랑 같이 캠핑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조화영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요. <목소리> 도착했어요. 너 어디일까요? 아니, 이럴 일이에요? <목소리>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언니! 어? 살 빠졌어요? 아니요! 언니 왜... 나날이 갱신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둘다 볼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왔어>. 아두 이거... <웃음> <드시라고. 웃음> 아, 분이 같이 오세요? 네! 두분 차박이신 거요 아니 텐트필 거예요하아뭐 네. <웃음> <웃음> <뭐와>? 무슨 일이에요? 나 <웃음> <난> 이렇게 위력있어요! 유명한... <웃음> <웃음> <안 맞고라지. 웃음> 니다허니 어 그분 아니시네? 어 다른데 아, 여기 템퍼 여기도 두 시간 될때 같이 다녀 아무튼 텔레비전 스타로 만나 반갑네. <웃음> 난, <웃음> 그럴지 몰라 진짜 아저 어리버리서 카푸도 못 지나가. 진짜 작년에 비가 더 왔거든. 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 아이스니까아 줬어? 아니 맞아요 돈 조금 추하면 준다고 아. 그랬는데 <웃음> 아 이거 사장님 너무 예쁜데? 어, <웃음> 눈 읽고 카메라 줘 <웃음> <웃음> <웃음> 아진우자 네, 네. 갖고 다니다가... 쓰고 아, 왔네. <웃음> 언니, 거대하게 나오겠는데, 언니, 언니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웃음> 내가 언니, 나 언니, 날 이렇게까지 배려한다고... 이렇게 나는 낳고 싶었는데... 언니, 아, 뭐 <웃음> 어, <내. 웃음> 가볼까? 둘 쳐둘 쳐봐죠이쪽이요 네. 여기로 오고. 가볼까 음 이쪽으로... 얘가 저 위로 가고. 난이도 이해가 안 돼. 아, 어디 뭐 우선 뺄까요, 언니? 어 예. 뭐 잡을까? 아니, 아 예. 네, 알고리지만 아예. 알고리즘 아예 못 타, 언니 진짜. 본거 같기도 한다, 언니? 네, 저쪽도 같은 방식으로 끈을 풀러가지고. 거기 있어요, 잠깐. 네. 내가 자동 세팅? 세팅을 몰라서 그렇지,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반대 아니에요? 아니, 요 이렇게 먹는 거고 아, 거길 먼저 가봐야겠다. 우리가 그래, 그 위치에 따라서 하니까. 어, 완전 끝에에 가서. 완전 나쁘게 좀 멀리. 케이좀 풀어주시고요. 나 가고 <웃음> 싶었는데. 놀자, 고 아, 찜따는 대충 안 흔들릴게요. 안 흔들려? 네. 네, 됐어요. 네. 얘는 좀 일단 <웃음> 응. 응.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이렇게. 하면 풀한 네. 이거 지렇는 필요 없는 거네요 하나는? 네. 이 지금 공중에 너무 많이 뜬 것은 이게 좀들박았다는 얘기지만 아, 그래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높은 게 좋지 뭐. 바람 안 부니까 어. 지금. 밤에는 철수하고 자요? 밤에는 빼버려도 돼. 어. 그럼 내가 좀또 박어. <웃음> 그러고 오지리들. <웃음> <배질이 돼. 웃음> 왜 이렇게 인지심 맷바람에 있어. 난 못들어. 내버려줘, 내버려줘. 이거비 맞아도 될까? 어, 그건 비 맞으라고 일부러 개를 가져와. 어. 비 맞아도 되는 거로 어우먹으 뭐, 뭐.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웃음> 데 그지? 너거더 크다. 아침이 와이드였네요. 완전 부럽네요. 댓글 이서주세실래요 어? 아니요. 어저무게때문에 남하고 또 이렇게 <웃음> <웃음> 그거 잘 안하거든요? 어, 어. 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스가 남달라 <웃음> 아니 근데 나 이거 와. 솔직히 좀 너무 불편해 여기에 네, 네. 이런 거 뭐지? 이 뒤에 이렇게 멱살 아. 잡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들텐데 언니는 캠핑 용품을 <웃음> 만들어야 될거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찜기 올릴게요 네네 어저 어, 어, 맥주도 것도. 가져왔어요 근데 맥주 한 병밖에 안 가져왔어. 가져와가지고. 먹겠네. 그럼 이따 밤에 먹어야겠네. 맥주? 어. 아니야 출장 갈때 맥주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따 마트 가서 사올 테니까 매점 가서 사올 테니까 먹어. <웃음> <웃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좋은 거야. <웃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숙주를 먼저 밑에다 깔고. 숙주는 숨이 빨리 죽으니까 언니 많이. 이 찾아야죠. 실수 없겠네. 알콜 섭취량, 주량이 50%. 이, 이 주량이, 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 언니 <웃음> 마땅 먹을 거냐. 아. 조금 아래로 먹을 거냐. 아, 100% 이상. 그럼 우리 새무시. 음, 음주전. 어, 네, 이제 고기를 얹어볼게요. 어, 근데 고기가 됐네. 최고예요. 너무 안 된다. 안 녹았어? 언니가 <웃음> 다 올려. 어떻게? 이거를 뜯어뜯어. 뜯어. 손으로 할게요. 어, 언니 전 진짜 1도 괜찮아요. 응. 손으로 뜯어버립시다. 아니요, 칼로? 난 언니 진짜 이래서 좋아요. <웃음> 뭘좀 아는 여자. 이렇게 <웃음> 자 언니 근데 언니 매운 거잘못 응. 드신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매운거 환장하는데요? 포통바스 들고 왔는데? 괜찮아요 어! 어! 어! <웃음> <기차요. 웃음> 저 엽떡 매니아인데 아 진짜? 왜 몰랐지? 네. 우리가 알아갈 게이게더 많은거 같아 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도 먹어보고 단 음식도 먹어보고 신것도 먹어보고 다 해야되는데 아씨 저기 조금 켜. <웃음> 오 됐어 이 짜는거 같나? 한잔해한잔해술 먹기 전에 이거 먹어. 세포씨 술먹게 세포요? 먹기 전에 세포 다시 봐봐 세포라니까 <웃음> 진짜, 진짜 세포야 버내어버려서내 내 세포. 세포 버렸어 버렸어 술 먹기 전에 세포요? 먹기 전 하나, 먹는 중 하나, 먹고 나는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음주 전, 음주 중, 음주 후, 총 세포 나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먹는 요 내가 아무리 봐도 숙취해소제를 한 번에 먹으라는 건 없거든요. 아, 진짜. 역시 전문가. <웃음> 숙취해소제 매니아라고 했어, 안 했어요? 전문가네, 전문가. 가득 주세요. 아, 언니, 카스 이거 어. 흰색 병으로 바뀌고 너무 좋지 않아요? 아유, 아닙니다. 까듯하게두 손으로. 언니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네. 이게 살짝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거푸 먹자는 말을 다녔는데. 짠만 안 먹어야 돼가지고. 아,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 좀 마셔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 이거를 살려고 생각한 게달요 산지 도좀됐죠 <웃음> 제가 이거를 이제 필게요. 아까 우리 뭉쳐져 있었으니깐. 제가 이거를 들게. 혹시 물이 없으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아니고 물이 많아. 물이 어물이 많아. 어 생각보다 적네 아, 깜짝이야. 아, 그래. 나는 고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다진 마늘을 줘야 돼. 아, 이거 조개탕 끓일 거또 다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진 마늘을 이따 어떻게 아. 먹어줘야 되지. <웃음> 아, 그랬어 언니. 아이요, 동생을 멀어보고 그럼 이거 그냥 샤브샤브처럼 탕을 만들어 먹는다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다 마, 마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썰어왔어 왔어요 안녕하 어디와 호일상 호일 언니 시간 괜찮죠? <목소리> 아니, <웃음> 언니, 괜찮지 않아요? 이거까지 바꿔. 이거 편하게 촬영하세요. 아,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아, 이제 저쪽 방향을 찍을 수 있겠네. 자, 이제 이쪽에다 이거 내릴게요. 공부 내립니다. 네네네. <웃음> 후! 부숴라. <못 살아. 웃음> 빨리 먹고. 빨리 먹죠. 한 판을. <웃음> 아, 어, 바로 다음 판을 굽고 싶은데. 저렇게 완벽할 수가이 정도가 딱 좋잖아요. 몬샷타기에는 네. 그럼요. 8부 팔부? 네, 8부가딱 좋은 것 같아요. 헉, 대나무 밑에서 자르면 되네. <놀람> <놀람> <놀람> 거의 아트 수준이에요. 언니, <놀람> 행운 함께 하시라고 라렇 <놀람> 세븐. <목소리> 음, 완전 있어맛다 음. 이건데 이거 진짜 괜찮다 음, 숙소다니까 얇게 하고 먹어 이것도 예. <목소리> 2만원인가? 이거 3만원 냄비한 단에 만원씩인가? 아무 냄비나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아 언니 근데 성화는 한 병이 되게 작아요 한 병이 작지? 응 하... 아... 오늘 왜 술이 맛있죠? 기념이니까 음. 좋은 사람과 있어서 <웃음> 나빵 싫어 <좀. 웃음> 와 배추 진짜 달다 진짜 고팠어요 나도 진짜 아침에 먹어 뭐 먹고 왔거든요? 진짜? 조금 아, 늦을까봐 응. 스텐바이 하고 있었어요 짱이네. 이거 짱이네 나이이생각하지손안대도고응 어, 음. 음.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나도 혼자 먹으면 이 맛이 안나 음. 음. 그치? 음. 와 아깝다 음 짠. 진짜 맛있어요. <웃음> 아 언니 근데 언니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사서 캠핑하기도 멋진 거요 그지. 여기 천지. 언니 진짜 천재야. 언니 장비 진짜 많아.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요즘 자 요즘 좀 쓸데없다고 많이. 느껴. 응? 왜요? 모르겠어. 요즘 늘 그냥 갖고 다니는 것만 손에 쥐어서도 갖고 와서도 그런가 봐. 음. 몇번 캠핑을 하는데도 늘 손에 안 가는 애들 엄청나게 막 쌓여있잖아. 근데 <웃음> 팔 생각도 없잖아. <웃음> 저, <좀 더. 웃음> 진짜 사아백자 <다 공>. <웃음> 아, 털고 음. 공평하게 <웃음> <공평하지 웃음> <웃음> 아, 다어요짠 이거 뒤집을까요? 언니, 아, 언니가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자, 아, 그러면 진짜 다 붙어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뭐 하나 바꿔야 될것 같지 않아요? 아,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이렇게! 음, 붙을 거요네 붙을 거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뒤집을까요? <웃음> 이렇게? 네 <웃음> 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바꿔야 될거 같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뒤집을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따가 너무 확 올라올 텐데요? 괜찮아요 <웃음> 아. <웃음> 아니 근데 어, <웃음> 호가든 어때요? 맛있어. <웃음> 짠. 아, 좋다. <웃음> 찍고 있었어요, 언 응. 어, 진짜 맛있어. 응. 아, 간만에 마시니까. 아, 이제 첫 입이지. 네. 언니, 저기 점 있죠? 아, 김송이 있데 아, 뭐야. 아니 근데 한 번씩 저렇게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 사이키 들고 와요 다음에. 저 집에 사이키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술 마실 때 사이키 피고 마시거든요. 음. 언니 광란의 방 보내. 심장이 ]까? 그냥 나와 있어. <웃음> 심장을 만질 수 있어. 반만 <웃음> 나들아 어, 이거 지저볼까 괜찮죠? 응 약간 내가 원래 진짜 두통 엄청 심하거든요? 심하신요어 울지마요 아, 다부 캠핑 3학년 5반 딱 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웃음> 왜 이렇게 아프대 <웃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4학년부터 언니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저는 활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언니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책을 끊어요 신랑도 끊고 <웃음> 아니 신랑이 책을 너무 많이 봐그 약간 중독이야 그 사람은 병이야 병영부가 <웃음> 그때 라이브 방송 왔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깜짝 <웃음> 아, <그냥 깐짝> 놀라서 <웃음> 왔다니까 뭐가 <웃음> 그렇게 시끄럽게 안했어 <웃음> 많이 오는 거 같지 않아요? 응어 음. 빗소리 좋다 진짜 어둡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 어, 비 와서 벌레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언니 근데 여기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아 그래? 높아서 그런나봐요 음, 음악듣고 저녁먹고 그러고 있어야겠어요. 음. 빗소리 너무 좋죠 여러분? 안주 좋고 근데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왜지? 비려가지고 빠르시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음음아 나는 옛날에 이 조개탕 보면 음. 너그 영화 알아? 강혜정이랑 박혜리랑 연애의 목적? 응, 어떤 말하고. 응.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자고 싶어요. 먼저 알죠. 어제는 우리 조개탕을 먹었어 리자카에서. 존나. 응. 나는 그때 그 불편한 그 설레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영화에서. 동안도요? 음, 응. 음. 그냥 재밌었어. 그 그래서 그 장면이 약간 불편한 설레임의 약간 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조개탕만 먹으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 이제 쌍블라이. <웃음> <웃음> 한 번만. 뭐냐죠? <웃음> <웃음> 막 자동차 저거 저거 사이드미러 막 깨부시고. 맞아 맞아. 어제 사장님이 주셨던 커피 데펴먹으려고요 시에라컵에다가 데펴도 되겠죠? 음, 짠. 빵을 차릴 때니넌 아보카도를 짜리거라 어? 예, 예. 응. 언니가 근데 진짜 잘 익었어요 아보카도가 그지 네. 내가 좀그 며칠 전에 사놔가지고 저 나무속가락도 될려나?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집에선 어, 토스트기로 하니까 편했는데, 어, 깨깨 거려. 너무 이쁜거 아니야, 뭐야? 네, 화용을 만나니까 급하게 네. 제가 스티커를 네. 떼다가요. <웃음> 안 떼지더라고요. 그냥 빈틈 없이 다 해요. 아니요, 좀 자를 수 있어서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사이즈 괜찮아요? 네, 전타 괜찮습니다. 아니, 신고도 먹는 거야? 후추만 뿌리는 대신. 어, 맛있었대요. 음, 어.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까? 네 아, 소맛시고나 네. 노른자 터져야 되는데 다 익었지? 아까? 아니요, 좀 돌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귀 <웃음> 이거. 음. 오노노노노. <웃음> 음. 거라 oh, no, no, no, no. 음 진짜. 정말 내가 너무 싫어. 아, 최고네. <웃음> 음, 누가 아침에 아메리카노만 <웃음> 먹는 거야? 저는 중독될까봐도못 먹겠어요. 아, 중독은 돼? 그래서. 맞아, 맞아. 시작 하면 안되요 음. <웃음> 아메리카노를 왜 쳐먹냐? <웃음> <웃음> 그거 <웃음> 몰라. 몰라? 몰라.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근데 <웃음> 거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웃음> 국밥충이라는 유튜브에, 그, 이게 있어. 짤툰이라는 게 있는데, 무료로 웃기, 웃겨드립니다. 만화채널이야. 음. 그 거기에, 짐승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로리하는 빨리 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나 이거만 하고 <목소리> i i n o t h e street with her c l o t e s her a l and all the people are s c r a m i n g I'm going to go to the s t o o o s r e i o n to g El mundo está gritando, qué vileza. Mi pregunta no es tan niña donde va, pero ella solo niega con la cabeza. Ella sonríe y sigue bajando así al mar. 가지 따라왔어 서울이야